안녕하세요 케리군입니다 지금 나와 연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썸탈 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일까요? 아니면 썸탈 때보단 매력이 떨어진 사람일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상대를 관찰하고 그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나를 대면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들이 내 상대방에 대한 관찰과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고요 또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상대방의 모습에 어떤 의문점이 생기거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분명 잘못된 거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상대를 놓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대가 내 기준에 부합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매력적이라면 내 마음도 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될 거고요. 어찌 됐건 나는 이미 상대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. 이제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상태겠죠. 그래서 나도 역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매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.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라면 은근하게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해서 상대를 헷갈리게 하거나 단도직입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상대에게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상대도 요 내가 했던 그 과정을 동일하게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서로가 동일하게 긍정적인 신호를 느꼈다면 요두 사람은 썸의 단계로 돌입하게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요 설렘이라는 에너지가 더해져서 두 사람 사이에는 초인적인 힘도 발휘될 때가 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고 하면서 연인의 단계로 들어서겠죠 여기까지는 요 서로가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옆에, 내가 연인이 된 이후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내 상대방의 본 모습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저절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연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또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할수 없는 말과 행동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과 말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연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연인이 되기 전에 내가 관찰하고 봐왔던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내 사람이거든요 그때 내 남자친구는요 그때 내 여자친구는요 이해심도 많았고요 늘 에너지도 넘쳤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칭찬했거든요 근데 막상 연인이 되고 나니까 삐지기도 잘 삐지고 요 서운한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늘 배려받고 싶어해요 그렇게 내가 예전에 검증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죠 나는 요 처음에 지금 내 옆에 있던 사람한테 반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반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을 때그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썸탈 때 정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상대방이 너무 다른 사람으로 내 옆에 와 있잖아요. 근데 정작 또 그게 상대방이 변한 건 아니에요. 내가 변한 거거든요. 나하고 썸 타던 사람에게는 잘 삐지지도 않았고요. 서운해하지도 않았는데 내 여자친구가 되고 내 남자친구가 되고 나서부터 서운한 게 많아지기 시작했고요. 가슴 아픈 것도 많아졌어요. 왜냐면요. 난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싶거든요. 그 사람도 날 특별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거든요.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러다 헤어질 무렵이면요. 결국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. 처음에 사귈 땐 정말 잘해줬는데 처음에 사귈 땐 정말 순하고 착했는데 상대만 그렇게 변한 걸까요? 나는 전혀 변한 게 없는 걸까요? 그렇게 이별하는 순간에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이 어쩌면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그렇게 만들어 온건 아닐까요? 이별하기 직전에 서로에게 드는 이 마음은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끌어 온건 아닐까요? 내가 상대와 사귀기 전 원래 모습처럼 대하지 않아서 내 상대가 어떤 기대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상처가 된 마음으로 상대는 나를 대했을 거예요 그런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나는 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표현이 상대에겐 또 맥빠지게 했을 거고요. 이렇게 시작된 서로의 모습이 처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서로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. 내 상대가 되게 못되고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이미 검증을 했고요.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했을 거예요. 그리고 여전히 내 상대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 있죠. 그리고 여전히 나와 상대는요.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. 그리고 분명히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. 적어도 내 상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요. 그리고 내 상대도 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.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요. 사랑이 깊어지면 욕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걸까요? 사랑이 오래되면 마음이 식는 것도 당연한 걸까요? 아니면 사랑이 깊어지면 욕심이 사그라드는 게 맞는 걸까요? 사랑이 오래되면 더 뜨거워지는 게 맞는 걸까요?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서로 식어가고 있는지 뜨거워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연인이 되기 전에 내 모습과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모습 중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